선수자 차톡으로 주.. 구역이 준내 강.. 강범위하기 때문에 어 안쪽으로 몰면은 한대 타야 가능한데 나오네요 굿 생.. 생윤재도 잘해 음.. 앞으로 쭉 뛰고요 아, 이게 나무에 걸치면 안 됐었는데. <웃음> 까비. 일단 한대 때리고. 고, 고, 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던지고요. 왜냐면 해독기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고. 해줍니다. 그 다음 플래시로 잡아요. 응, 이쪽으로 갈 거야. 긴튼 발견! 하! 빈틈 발견! 하! 하! 하! 하! 하. 빈틈 발견이지! 대다와드까지 하! 대다와 없음 사망! 여기 고나 친구가 열심히 어? 해독기 돌리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고나에 이렇게 곤충 많이 써준다는 거는 나중에 억그로클때 없다는 거거든 일단은 그런 어, 효과를 두번볼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 커버해주면은 나중에 그 지긋지긋한 하루회를 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좋은 경험 좋은 예. <웃음> 웬만하면 스키로 잡아요 형타가 괜히 휘둘렀다가 저거 부엉이 나옵니다 어? 뭐야 이거 어버이거 응? 응? 아..우리.. 괜찮아요.. 여기.. 지하가목이안이 친구야! 바라을할수 좀... 있는데 이거 샤머니가.. 우리는 먹거든 제가 먹고 이제 이러면은 이 숙은 안 감싸도 되죠. 해독기 앞에 돌아간 해독기만 습기로 만들어주고 견제갑시다. 안돼 누가 오는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아 어! 진짜! 곤충부터 제거해. 에에. 아! 아! 곤충부터 제거해. 아 제발. 하루에 엔딩은 안된다! 하루에 엔딩은 안된하 하루에 엔딩은 안되지! 마까지까지 어딜 그냥 살 d o 나나 g h 고 w a 고이 you d o i n 죽 How are you doing? h 모른 척 해주고 어, 고나기도 내려갔는데? 야그럼 안되지 않아? 너희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죽어라! 그리고 둥글게 둥글게 시전 아 뭐야 어 플라이로 빠져나가는 엄청난 센스까지 하지만 아래쪽에 있지 롱음 코팜스 기다리면 돼요 어 뭐야 아 진짜. 영영.. 시면속으로 가라앉히는걸로.. 어? 네, 어때요.. 핑 <웃음> 아, 근데 준넷 튀어가지고 이건 진짜 아니야아 거기로 나오세요.. 미친거다.. 응. 바로 두대 때려 그치 고낙 잡을때는 이게 중요해요 두대 때려버리면 이제 할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고낙이 맨몸이라 한대 각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고낙은 얼마나 회수를 잘 하지 않고 어 하느냐 어저 각을 얼마나 안주냐가 이제 고낙의큰그 강점이라 할수 있겠죠 지금 계속 렉 걸려가지고 안뜨는데 곤충학자 동선이 커가지고 잘 잡긴 했네요 다행히 좀. 딱히 신중한 무빙, 세심한 무빙을 할 필요 없는 어, 동선이었어가지고 빨리 잡았네요. 음. 근데 보통이면 이런 상황 잘안 나오니까 거의 다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뭐 슉슉슉, 어 슉슉슉, 어, 슉. 이상한 거 하잖아. 슉슉슉슉, 쉬, 쉬, 시발 시발 로마. 시, 시, 시, 쭈쭈쭈쭈 시..시..시발놈아 <웃음> 슈쭈쭈쭈 아네 이거 카우보이 오거든요 조심하자 아 카우보이 어디서 올지 모르겠네 어, 온다! 으, 어, 이게는다요 네 아.. 아 미친 새끼가 이게 된다고? 아 지랄하지마 거리 존나 안 됐었는데 이게 거리가 왜돼 미친놈아 아 진짜 니네 적당히 해라 응? 허, 이기야 일로와 이런 이가 자 지지고 싶어 한자을했구나 그냥 이거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잡아요 이렇게 잡는게 훨씬 더 마음파네 응 안돼 야아 꺼져 아 어, 진짜 님 뒤졌다 진짜 이는 내가 3대를 멸할거다 어? 너는 3대를 멸하게 내가 해줄거야 응? 혹시 뭐야 안 꺼져? 한자까지 오늘 아주 그냥 쌍으로 어? 똥을 싸요 똥을 이거는 환자들입니다 해독기 견제는 뭐 기본이고 쭈 10점. 10점. 10점. 1 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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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게 되는지 안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는 되지 않을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그냥 깡으로 간거인 보니까 안되는거 같기도 하고 원래 인생은 눈 밖으로 가야해 안그러면 좋대 진짜로 꺼져 이새끼야 안그리도 지금 예민해져가지고예민 버스거든요 1승도 못해서 구하러 갔네요 고라니~~ 아샤! 고라니~~ 고라니~~ 아샤! 고라니~~ 마무리! 한스 뛰어간다 용붕 잡았으니까 뭐 후일은 걱정 없겠는데 구한다 하더라도 응. 저에게는 엄청난 길막이 있죠 응, 길막? 길막? 길막? 응 이쪽으로 가면 그만이야 응 이쪽으로 가면 그만 응 이쪽으로 가면 그만이야 응 이쪽으로 가면 그만이야 응, 가면 그만이야. 응 절대 안되지 그냥 에임전 끊어지면 안안 뭐, 되는 몰 몰라요? 코라니샤에코라니샤에나 음? 아, 아, 아, 뭐야 안란이샤코스 마쓰... 오랜만에 이기코